안개비 내리는 두물머리 가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어딘가 떠나고 싶고 삶에 지쳐 힘에 붙일 때 그날 따라 날씨도 흐리고 마음도 울적할 때 멀리 여행 갈 정도의 시간이 안될때 그럴 때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양평 두물머리에 한번 가보세요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인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해서 연인이나 친구,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기도 해요. 드물머리의 하이라이트는 일교차가 심한 봄, 가을, 새벽 아른아른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불안개로 그 눈치가 다이어 환상이랍니다 특히 연잎을 넣어만든 제가 갔던 그날의 느낌을 유화로 그려보았습니다. 한번 감상해 보시겠어요?